네, 반갑습니다. 무료체골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여기는 그 행스터즈 토큰이 상장을 하려고 하는 VAEX 거래소입니다. 두바이 제1 거래소라고 하고, 어, 12월 28일 날에 상장을 어, 하기로 했다가, 이제 이틀 연결해서 12월 30일, 오늘 이제, 어, 지금 막 3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이 됐는데, 가격적으로 어떻게 어,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그 동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거래가 막개시가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 1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밖에 안되나? 일단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은 0.00005달러네요. 어, 가격적으로 얼마인지 보죠. 0.006달러 1달러 환율을 좀 쳐보죠. 0.00006달러 자, 현재 지금 하나 기준으로는 0.0076원 정도네요. 예, 이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0.0001달러까지는 일단 올라왔습니다. 자, 상장된 지 1분이 이제 지났습니다. 0.0001달러. 0.13원 정도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우리가 제가 따로 이제 상장을 어, 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로 예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어, 커뮤니티 조사 란바 있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건데요 아 어, 행스터즈 상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그 거래수 상장하게 되면 실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바 있었습니다 706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1천원 어, 미만이 11%, 100원 미만이 19%, 10원 미만이 28%, 1원 미만이 42%였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의 예측이 어, 정확히 거의 일치하고 있는 추세죠 자, 거래 개시 지금 3분이 지났습니다 가격적으로 보죠 예 그대로 현재 큰 변동은 없습니다 0.000 예 1달러 정도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이제 매도와 매수에 대한 이게 거래가 그렇게 썩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뭐예 기대를 어, 하진 못할 것 같네요 일단은 현재 거래개시 3분 0.0001달러 약 0.13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분까지만 보죠 어 지금 현재 어, 5분 경과 시점에서 현재 가격은 0. 0.001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여기서 좀 크게 오르긴 했는데 어, 현재 5분가 기준가 좀 보겠습니다 자 0.001 달러 정도면 어 1.26원 정도 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채굴 한 양이 만약에 이제 어 만개 라 하더라도 이거를 1.26원 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 뭐, 12,600원 정도를, 어, 획득을 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OTC 마켓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 해당 거래소 출금한 데, 어, 드는 비용이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 훨씬 많이 올라야지 많이, 예, 그 출금에 대한, 어, 수익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네요.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